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6 4 t h love letter, 6 4번째 love letter, 대로 되 t 이사야 5 5장1 1절 영어로 i s a i a 5 h 5 1 5 1입니다1입5다 i s a i a 5 h 1 5 1 5 어, 그 v 의한 부분을 제목1로 잡았습니다 1 이사야 5 5장 11절 중에 일부를 잡았습니다. 그럼 너무 제목이 길어졌어요. My words don't return to me. My words don't return to me. 나의 말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물론 뒤에 이제 뭐 without 뭐 doing everything I sent them t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일단 그 이사야 55장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면 이사야 55장의 이 1절부터 도입 부분도 상당히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더 메시지에서는 이 55장 제목을 buy without money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Buy without money. 역시 역설적인데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기 밑에 보면 어, buy without money. Everything's free. Everything's free. 다 공짜다. 근데 이 사라는 것은 사실은요. 어, 그분의돈 없이 살수 있는 거는 그분의 Life Giving, Life Nourishing Words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Nourishing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Life Nourishing Words. 한마디로 Life Giving Words.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은 가, 너무나 귀중한데 생,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음식에 비유해서 어, 55장 도입 부분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신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말씀하십니다 Listen to me, listen well, 잘 들어라 Eat only the best, fill yourself with only the finest Eat only the best The 어, 메시지의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1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밑에, 동영상 밑에 이거 첨부해드릴게요 안내글에 첨부해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이 다이어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몸매를 잘 이제 식욕을 조절하시고 하는 분들이 뭐 쉽지 않겠지만, 제 몸에 좋은, 그니까 양보다는 질로 몸에 좋은 걸 먹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eat only the best, fill yourself with, the, with only the finest, finest, 상급이죠 최상의 것들로 너 자신을 채우라는 게 그 음식과 비유해서 그분의 이제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들을 의미합니다. 음, 왜 이렇게 그분의 그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자신감이 있으실까?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어 말한 대로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우리 6 3 r 드는 믿는대로 되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목이 약간 연결이 제목이 약간 라임이 생기는것 같은데 예, 제가 이것도 뭐 의도적으로 막잡아준건 아니에요 어... CB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그 말씀이 왜 가장 좋은 음식과 비유할 수 있는가 어... 그 오늘 제목처럼 나란 것이 다 이루,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놀랍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 또 이제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유일한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붙잡아야 되는 그분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25장, 아, 55장 8절에 c 이비에 보면 음, 이분도참 좋았어요. 잠깐 보시면 My, the Lord says, my thoughts and my ways are not like yours. My thoughts and my ways are not like yours. Uh, just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my thoughts and my ways are higher than yours.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음. 그분의 생각들, thoughts. Thought라는 게 이런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예.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명사로 생각, 사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s가 지금, 과거형에는 s가 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그 나의 생각들과 ways가 나의 방법들이죠.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음, 얼마나 같지 않냐면, 지구가 하늘보다 하늘이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그분의 생각들과 그분의 생각을 이루어내는 방법들 방식들이 우리 것 어, 우리 것의 차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surpasses란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초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어 그렇죠. 여기 보면 음. 그, the message에서는 The way I work surpasses the way you work The way I work 내가 이라는 방식은 surpasses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The way you work And the way I think is beyond the way you think Beyond가 여러분 초월하는 거죠 완전히 예. The way I think is beyond the way you think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솔직히 녹음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역시 또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어, 이번 주말 우리 젊은 예배 또 이거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요 어, 제가 뭐그 학생들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하고 실천하고 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저의 그냥 어떤 레슬링 저의 어떤 씨름 정신적인, 신앙적인 솔직히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여정을. 그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어,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어, 오만하게 얘기하면 저 이게 좀 하나님이 너무 잘난 체하시는 것 같고 신의 오만함이라는 생각까지 제 생각 어딘가에 이런 게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쑥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아니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이렇게 어, 인간들도 똑똑할 수 있는데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하늘과 땅의 그 거리만큼 그 생각의 갭이 있고 그럴까 그랬는데 <웃음>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를 포함해서 인간들의 생각들 인간들이 그 생각을 실천하는 방식들의 그런 어글리함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추한 면들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정말 이 말씀이 다시 느껴지면서 신의 생각들과 방법들이 우리 인간들과 같지 않다는 이 선언이 어, 우리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이 구나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우리가 외우기로 한그 부분이 이어집니다 어 그분의 생각과 실천하는 방식이 참 구약에 보면 정말 대단해요 악까지 예,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악한 의도로 인간들이 깽판을 치고 개판을 친 것까지도 신께서 어떻게 그 퍼즐 조각을 마치듯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 정말 회개하게 되고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어, 신의 앞에서 또는 신의 대언자나 신께서 어, 선택해서 신의 어떤 메신저로 어, 리더로 택한 사람에게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그 글을 통해서 어,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스토리들차 있죠 차 있죠. 경이성신이성신이성경이나 o r y s t 높 r 높 story story story story story story s t o 그 y s 것 o r y s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 절에 r 면 r a s n o n d s n o w fall r o r o m t h e s k y b t t t o e y d o r t r e t u r n w t t o o u t w r t e r i n t t h r e a r t h they produce seeds to plant and grain to eat 비와 눈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fall from the sky. 그런데 그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뭐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나 뭐 가끔 볼수 있는 거지. 다 이제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져서 watering the earth. 서 water가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물을 주는 거죠. 물을 땅을 적시면서 어 씨드를 생산하고 다시 씨들이 plant, 어떤 식물이 되고 grain, 곡식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게 자연의 우리가 원리인 것을, 자연의 술리인 것을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비와 눈이 이제 땅을, 땅에 이제 수분을 공급해서, 음, 자연, 자연의 어떤 생태계가 순환되고, 식물을 또 동물이 먹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또 인간은 잡식성이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딱이 수준으로 that's how 십일절입니다. See that's how it is with my words. 그러니까 나의 말, 신께서 하신 나의 말들도 신의 말 말씀들도 딱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They don't return to me without doing everything I send them to do.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로 이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거 없이는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제목이 my words are powerful. 힘이 있다. 나의 말은 힘이 있다. power라는 게 예, 굉장히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권세에 가깝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얘기한 기운이 없다. 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분의 신의 말씀에 여기 나처럼 Listen well, Listen to me 그분에게 정말 잘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말한대로 되라라는 제가 제목을 잡, 잡았고요 음, 네 so The m e s s 에서는 지금 우리 그 11절 부분 8절부터 11절 부분 거기서 아, 까 잠깐 말씀드렸군요. 예. 그래서 말한 것을 이룬다는 거에 이런 표현이 영어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또 메시지 번역본입니다. They l l complete the assignment I gave them. They complete the assignment I gave them. 어싸이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할당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영어 과정에 이제 수업 들으면 숙제를 assignment라고 또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된그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낸다는 것이죠 예.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안 하는 대신 좀 많이 묵상을 하려고 노력을 부족하지만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존경하는 대상의 말에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라든지 우리가 자라면서 사랑하게 되는 연인이라든지 어떤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우리가 사적인 조직이건 공조직이건 조직의 리더이든지 뭐 정치 뭐 정치인 이런 거 말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어. 지켜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예, 그 말과 말을 기억하지 기억조차 못한다든지 행동이 음, 말을 받쳐주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실망감이 쌓여가고 배신감이 쌓여가고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 불신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증오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은 살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음제 오늘의 교회를 한 7년 년 정도 다니면서 뭐 청년 리더십이나 뭐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할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제 청년때 단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물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선교, 이제 단기 선교사 훈련을 이제 다 받았는데 그 과정의 한 부분이 부분 중에서 본인의 이런 위크네스 예 본인의 위크네스가 여러분 약점이죠 그걸 나누는 시간이 프로그램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정말 그때 제 기억에 한 2, 30명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이제 예 그 근데 정말 그 30명이라고 하면 정말 10% 미만 한두 명 정도 빼놓고는 전부 가족에게서 특히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굉장히 이제 큰 거예요. 상처가 깊고 큰 거예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였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현재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작은 지역 교회의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셨나 제가 은퇴는 안 하신 거로 하는데 어쨌든 장로님을 오래 섬기시고 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그 한국의 전형적인 권위적인 그런 독재자 스타일의 아버지 스타일이셨어요 밖에서 이제 또 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 이제 사업을 하셔서 자영업을 하셔서 술자리도 많이 가지셔야 됐고 그래서 힘드셨겠죠. 우리 저기 이제 삼남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임감도 크셨겠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약주도 많이 하시고 이제 일이 안될 때도 많으셨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짜증을 내시고 그랬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좀 무서워했어요. 많이 무서워했었고 어.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하는 가장이시니까 이제 하시는 얘기들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면서 뭐 연초부터 이제 요즘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술을 이제 끊고 약주를 입에 전혀 대지 않으시는데 오래 되셨죠. 근데 이제 한참 드실 때는 아, 연초에 내가 술을 끊겠다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하시고 예, 자이든 타이든 하든가 그게 안 되니까 작심 삼일뭐 이런. 그래서 웃긴 기억들도 있거든요. 예, 아버지가 이제 집 근처에서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셔가지고, 막 잠옷 바람에 나, 찾으러 나가고, 막 이랬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예, 경배저씨, 막그 경배저씨 어, 어깨 동무하고, 막 저희 맷동맷도 소리치시고, 동네 망신시키시고 <웃음> 그랬던 기억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근데 아마 많은 직장인 가장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 저희 아버지는 70대 후반이신데 그런 세대의 아버지들을 두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신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정말 부딪혀야 되는 어 집안에서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교육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뭐, 교회 다는 분들은 무슨 얘기 다 하실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저를 키워주신 당시에 이제 제가 무서워했던 그런 아버지 이미지가 자꾸 오버랩핑 된다 그러죠. 자꾸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왠지 내가 믿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고 어 짜증을 낼것 같고 이런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이제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사실 음, 가장 힘 슬프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제목과 맞물려서 점점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말이 또는 아버지의 약속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셔도 어, 물론 아버지가 이제 다 모든 걸못 지키는 건 아니지만 아저 말은 저 말은 분명히 작심삼일 일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기대를 안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혼 없는 대답 예. 아 그게 참 가장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 돌아보면은 기억에 진짜 남는 부분은 아 저거는 진짜 안 지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혹 그런 걸 지키셨을 때 어? 웬일이시지? 어? 뭐지 이렇게 <웃음> 어아 <웃음> 어... 근데 이건 뭐 비단 저와 저의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이런 걸 넘어서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또는 가정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학생들은 학교 또는 회사 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 정치 부분에서 그런 리더의 말, 또는 약속을 못 지키는 그 불신, 이런 것들, 그 리더의 말이 얼마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힘이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음, 날마다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어. 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운영하는 제 홍대 쪽의 카페 알바생들이 저에게 가장 속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여러 번 어, 나름대로 고민하고 알바생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그 친구들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어, 제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먼저 요즘은 덜 상처받으라고 밑밥을 깝니다. 예 저는 선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누구시 어, 혹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면 다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예. 그래서 똑똑한 우리 알바생들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사장님 제가 그 얘기 세 번째 드리는 건데 이렇게 횟수를 세 번째 이런 걸강조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더 슬픈거는 세 번째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 그런가 제가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진짜 있어요 아, 참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 예. 아깝네요 음. 그런데 여러분 그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말이 그래서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아 우리가 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충격적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뭐 제가 아버지 에게도 하고 저의 얘도 들고 그랬지만 여러분 주위 또 여러분 자신 우리가 인간들의 수많은 헛된 약속들, 헛된 말들, 날마다 우리가 받는 스팸 메일들, 문자들 너무 많죠. 특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온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말들 힘이 없죠. 뭐 그걸 걸려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 과대광고 허, 뭐 주식 뭐 수, 주식 투자 수익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사기꾼들이 정말 특실되는 세상이에요. 음. 정말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몇번 당했는데 어,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솔직히 가면 좀 악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남의 거를 그렇게 거짓말로 갈취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어,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음, 그 자우림 김윤아 씨가 불렀던 스물 하나 스물 다섯. 제가 뭐 자우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뭐 자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 스물하나 스물다 정말 명곡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지금 최근에 생각이 나서 이거 준비하면서 어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면서 제가 아 이거 여기랑 연관도 좀 있겠다 생각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하나 스물다섯 영원할 줄 알았던 너와 나 어, 기은 터치가 있습니다. 예. 음, 우리는 영원할 줄 알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예, 내가 지킬리라고 기대하면서 근데 변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그 약속을 <웃음> 망각할 수도 있고 예, 또는 가장 슬픈 경우는 그 약속을 너무나 지키고 싶었음에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점점 살아갈수록 자신의 한계를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또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생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을 줄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어,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서 그로 인해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가 맺히듯이 그분께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 그렇게 예외 없이 어~ 헛되게 돌아오는 것 없이 그분이 의도하신 그분의 모든 목적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루고 이루어 왔고 이루고 계시고 이룰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우를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